네, 오늘은 CSS 박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자, 일단 첫째 주에 HTML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Hypertext Markup Language. 그렇죠. 배웠네. 그리고 어떤 언어라고 했죠? 데이터를 구조화시켜주는 언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음, 그렇게도 나름에는지 음. 지금 요런 제목, 날짜, 작성자, 아니, 네. 카테고리 작성자, 이런 것들을 구조화 해주는 애라고 말을 했고요. 네. 네. 지금 제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 보면은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메뉴도 있고, 로고도 있고, 상단 어, 메뉴도 광고 있고. 광고 띄어졌네요 네. 그 하단에 이제 팀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웹에서는 이게 다 네모예요. 네. 여기 동거, 동그라미도 있는데 다 네모예요. 네. 그래서 박스 모델링인데 네모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네. 이런 어, 식으로 도움배. 요 동그라미처럼 보이지만 얘도 영역은 네모나게 잡고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웹상에서는 네모로 존재하고 레이아웃을 짤 때도 다 네모네모예요 기본적으로 네. 박스 모델이라는 걸 배워야 되고요 저는 지금 크롬 그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거에요 네. 개발자 도구에서 오른쪽에 저는 이거는 밑에 콘솔이 띄어져 있는데 이건 ESC로 열고 닫고 할수 있어요 음 그리고 ESC로 여는 것도? 네 열고 닫고 토글이에요 오 그리고 컴퓨터 리드가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은 요 박스 모델이죠 지금 요게 네. 박스 모델이에요 포지션 마진 보더 패딩, 실질적으로 사이즈. 어 소수점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저 소수점은 수치상의 소수점이고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아. 자 일단은 얘 사이즈를 제가 정의해 볼게요. 위드스 50픽셀, s 스 50픽셀. 오. 얘로 작업해도 될것만 같아요. 자, 보면은 여기에 5 0픽 x 50픽셀 어 있죠. 네. 네. 이게 실질적인 엘리먼트의 사이즈예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까랑 다르죠. 네. 아까는 사이즈가 줄어들고 보더가 늘어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그대로 사이즈가 그대로고, 그대로고 보더도 늘어났어요. 음. 실질적으로 이제 사이즈는 54인 거예요. 54. 네. 네. 보면은 여기 뜨자54 왼쪽에 P는 54, 54 픽셀 그.. 쓰는 거에 따라 다르게써요 아니면은 주로 쓰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보더 박스를 쓰는 게 주된 거예요 아니면은 아.. 그거는 저기마다 달라요 그질문은 <웃음> 저희 톡으로 해주세요 네 <웃음> 그리고 박, 보,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보더까지 박스 사이즈로 치겠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네. 보면은 줄어들었죠? 사이즈가 네 됐다 하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왼쪽에도 변경되는게 보여요 음 그래서 이 컨텐츠를 어디까지 할거냐는 속성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패러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블록 속성이에요 네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속성을 바꿔볼게요 디스플레이가 이제 보여주는 속성인데요. 이 네.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엔터치면 보이죠? 많이. 네. 여기 웹킷은 이제 그 크롬 같은 애들에서만 쓸수 있는 거고요. 네. 블록, 컨텐츠, 플렉스, 플로우루트, 그리드. 이거는 상속이에요. 이두 개는. 네. 두 개는 상속이고요. 일라인, 일라인 블록, 일라인 플렉스, 일라인 그리드, 일라인 테이블, 리스트 아이템. 넌, 넌 하면은 아예 사라져 버려요. 아예 사라져, 네, 안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다 테이블이에요. 자, 그래서 테이블 가, 표, 표 얘기하는 건가요? 네, 네, 표예요. 이건 표 속성들이에요. 표에 대한 속성들. 잘안 쓰죠? 테이블 이외에는 잘안 씁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세 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건데요. 일라인일라인은 네. 여기 보면 오토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요. 음. 그쵸? 인 라인은 자기 사이즈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음. 이렇게 표시를 해도 사이즈가 안늘어 그대로 오토예요. 안 늘어나고요. 그래서 시, 사이즈를 보면은, 저기 저렇게 되어 있죠? 6.6, 6.86에 17픽셀. 저게 어떤 사이즈냐면요. 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사이즈예요 늘어났죠? 음. 라인은, 말 그대로 텍스트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텍스트라고? 네. 저거 근데 안 먹히면 저거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위드스랑 페이트? 이거요? 어차피 안 먹힌다면? 네, 일 라인, 디스플레이가 일 라인이라면은 어차피 먹히지도 음. 않고요. 네. 이 속성들은 무의미해져요. 음. 있어도 작동이 안 되죠. 음. 그리고 이 라인 블럭이 있어요. 음. 아까 블럭, 블록, 기본적으로 블럭이었잖아요. 블럭은 네. 자기 사이즈를 가질 수 있고 음. 기본적으로 화면 전체를 그니까 러 부모 사이즈를 따라가거든요 네 음. 그럼 일라인 블럭은 뭘까요? 블럭 상태에서 일라인이 되는 거? 오 거의 <웃음> 맞췄어요 자기 사이즈를 가질 수 있어요 얘는 보면은 음. 50 50 가질 수 있죠 지금 영어라서 지금 벗어나도 안 내려가는 건데 얘가 만능이네요 아니죠 아닌가? 대신 얘는 텍스트 스타일 영향을 받겠죠 일라인이니까 음 텍스트 얼라인을 라이트 r 버리면은 오른쪽으로 가버렸죠, 지금. i i t e write, w r 면 t e write, write, w r 아 t e 네. 근데 i t e write, write, write, write, write, write, write, write, write, write, w r 근데 얘는 아예 엘리먼트가 오른쪽으로 가버렸어요. 음. 그래서 일라인 블럭은 자기 사이즈를 가질 수는 있지만 텍스트 속성의 영향을 받아요. 음. 폰트 사이즈랑 라인아이트까지 다 받아요. 근데 그 중간 정렬하려면은 텍스트 온라인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텍스트 아닌 경우에는 중간 정렬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아, 그건 이따가 설명해 주실 건가요? 자, 블록이 블럭 설명하면서 같이 해줄게요 네자 블럭이에요. 블럭은 지금 사이즈 지점을 풀게요 자 네. 얘도 크고 블록은 기본적으로 부모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지금 부모의 네. 사이즈 좌우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얘는 자기 사이즈도 가질 수 있어요 5 0픽셀이 되었죠? 네이 네. 상태에서 지금 저 보라색이 마진... 아니 보라색이래 저 주황색이 네. 마진이에요 음. 마진을 마진 0 오토로 하면은 음. 상 이게 뜻이 이거거든요 0 0 5 이건데 음, 음, 음. 지금 가운데로 갔죠 네 가운데 정렬이 네. 된 거고요 요거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예요 음 자동은 거의 중간으로 맞춰주나요 네 자동은 같게? 중간으로 맞춰줘요 좌 그러니까 오토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보면 네. 얘는 위드스가 50픽셀이에요. 네. 50픽셀인데 부모 사이즈는 보면은 1,904픽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50픽셀에서 1,904픽셀을 빼고 에 여기 좌우가 나눠가진 거예요. 오토가 음, 그러니까 자동으로 반반 반띵, 반띵 네, 반띵을 반띵을 해서 음. 가져가서 가운데 정렬된 이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두 개만 썼잖아요. 네. 이거는 약식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약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밑에 지금 네 군데 다10팩셀이 됐죠? 응. 이거는 상하좌우 네. 다 공용으로 쓸때고요두 개로 하면은 지금 보면 상하좌우 각각 다르죠? 네. 얘가 상하 얘가 좌우고요세 개로 하면은 자상 좌우 아래에요 바텀 탑 랩트 라이트 바텀 어, 음. 네네네 네, 이렇게 쓸수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게 Top, Right, Bottom, Left 순이에요 시계방향이네요 어? 시계방향 네, 네딱 시계방향이에요 패딩도 마찬가지로 쓸수 있고요 음흠. 보더 보더 그 사이즈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더 위드스라고 네. 보더 사이즈에요 이것도 똑같이 쓸수 있어요 음렇게 지금은 스타일이 없어서 안나오는거고요 스타일 추가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여기 추가되었죠? 1, 2, 3, 4 음. 이런식으로 시계방향으로 쓸 수가 있고요 얘도 물론 음. 약식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더 쓸때 이렇게 2픽셀 하면은 다 2픽셀 먹잖아요 그게 약식이라서 그래요 음.